본 훈련은 방화범위 강성호 반내 진포고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본훈련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방호동 소재 지하시설물인 지하 조기 진화 승객대. 우리가 평소에 오늘과 같이 철저하게 어, 훈련해서 몸속으로 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은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훈련은 매우 체계적이었고 어, 내용이 매우 충실했습니다. 계신 유관단체 여러분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어, 재난으로부터 강서구를 어,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